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2월 9일 목요일 신규 응복 뽑기 안내, 말랑 달콤 작은 날개킹 등장입니다. 예, 발렌, 장날입니까? 예, 발렌타인 장날이 나오게 돼. 됐... 벌써 근데 발렌타인 데이가 됐나? 어, 2023년 밝은 지가 언제인데 벌써? 그렇게 날짜가 잘 가고 있어요? 어쨌든, 어, 600마일리지 달성시 획득할 수 있겠고, 말랑 달콤 날개킹. 자, 우리가 인기 알고 있어, 달날킹 원래 시면에, 원 던지잖아, 알마. 쉿! 팝! 아이시멘 깔리고 있고요. 와, 예, 젤리 봅니 <웃음> 귀엽다. 어. 예 발렌타인데이라서 말캉질벌캉한 젤리 가디언이 있었고, 개성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받다줄래 어, 전투 참가시 적용이고, 전투에 참가한 어, 요정 총격 아군 영웅 1명당 자신의 공격 관련이 10%씩, 공관이 10%씩, 어, 그리고 주피가 10%씩 증가하고, 자, 이러면 이제 요정 대기를 생각해 볼수있겠죠 그죠? 요정 3명이면 공관 30%에 주피 30, 오! 오, 그래요? 모른다, 이거. 어? 요정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보멜레인 있잖아. 보멜레인 어 자기하고 잘 어울리는. 어 그리고 어 특정 아군 한 명당 특정 아군 영웅의 기본 능력치가 8%씩 증가하며 어 그러면 특정 아군3 명으로 고르면은 기본 능력치 83, 24%. 그제그 특정 아군 영웅이란 근력, 체력, 속력, 속성인 7개의 대제입니다. 자, 그러면 암속성, 비속성 7개 대제는 말고 어, 좀 소외된, 비교적 요즘 좀잘안 보이는 어, 근력, 체력, 속성인 7개 대제로 덱을 꾸리면 기부능력치를 24%까지 받을 수가 있겠군요. 지만 받는 게 아니라 특정 아군 모두가 어, 받습니다. 아, 그리고 디버프 효과에 걸려있는 적군 공격 시에는 자신의 주피가 30%가 증가 뭐... 그래요 자, 그러면은 보멜레인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 보멜레인이 시작하자마자 그 뭐고 뭐 뭐였나 그거 꽃모양 그 디버프 있잖아 그 차크로프잖아 시작하자마자 차크닥 다 걸릴 뿐다 말이야 그러면은 차크닥 걸렸어 그러면 일마가 지가 때릴 때 어? 요정 3명이면 어, 공관 30%에 주피 30%에 주피 30%까지 더, 더 증가하는거잖아 뭐 상당한 딜이 나올란지 <웃음> 아니면은 야이 자스가 시나리오를 주는데 왜 이렇게 찌밥이고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지. 어, 한번 써봐야 알겠다 이랬고요그 다음에 7대제 덱 어, 우리 비스카행님이나 연멜 안멜 이런 애들을 이런 애들 안 쓰는 어, 약간 고전틱한 7대제 덱을 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주피까지 챙기면서, 예, 질질 그릴지, 어떨지, 내일 한번 제가 뽑아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렌타인 리워드 스킬 볼게요. 단일 적군에게 공격력 375% 피해를 주고 3턴 동안 중독시킨다. 예, 중독기이긴 한데, 전체기가 아니네요. 그럼, 지가 전체 뭘 걸어놓고, 전체 어떻게 하고, 이렇게는 잘못하겠다어 단일 중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롤링, 롤링, 마카롱입니다. 모든 적군 공격력 180% 약점 피해, 약점 피해. 예, 디버프를 걸어놓고, 디버프 대상에게 30% 주피가 있는데 약점 피해로 세배가 터진다. 어, 어떨라나 써봐야 안다. 맨날 이래놓고 내가 속은 게한두 번이 아니라 가지고 <웃음> 써봐야 알아요, 여러분. 어, 자 궁이 나갑니다. 궁 파크닥 주그 다음은 시면 깔리면서 그죠? 어, 원조 시면 캐릭터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라인업한번 봅시다. 발렌메라, 발렌 애들이고 발렌 애들, 발렌타인 애들이었고 이 해다제. 해변다이엔 어 해변, 다이엔. 오, 해변 멀린 요 정도만 눈에 들어오는군요 근력 엘레인이 뭐하나했더라 엘레인이 있고 자 요정도인데 아 요정에 진짜 인물 없더라 자 한번 보자고 일단 우리 장날킹에서 좀또 기대가 되는 거는 일단 성물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새로 나오는 발렌 장날을 뽑으면 바로 성물을 낄 텐데 어, 자신이 전체 공격 스킬을 피해 주면 적군에게 두턴 동안 출리 효과를 부여한다 아, 전체 스킬로. 아까 전체 약점 공격이 있었다, 그죠? 그거 할때 출혈 부여가 있겠네요. 뭐큰 의미가 있나, 그, 잠깐만. <웃음> 기대가 또 됐다가 말았다 하네. 음, 내가 그래서 요정족에 뭐, 누가 있었더라 한번 봤는데, 참 인물이 없더라구요. 일단은 보멜레인, 이자숙이 그래, 신수의 꽃님, 이거 디버프, 디버프 바로 걸어보잖아, 그지? 어, 그리고, 아군 요정 종족이 피해를 주면 감정까지 있어가지고, 뭐 약간 뭐, 아, <웃음>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어, 어, 그냥 극 요정댁 하지 말고, 이거랑 패머리랑 같이 써가지고, 잘안 온다. 야, 느낌이 안 오... <웃음> 느낌이 왜잘안 오지? 디버프는 하이드 되게 겁나 많이 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다는 거고. 아 모든 조건 감전 디버프 받는 피해 30% 증가가 있었지. 오이 괜찮은데? 어때 어때? 어때? <웃음> 자 시작해가지고 일마가 디버프 전체기를 쫙걸때 신수의 꽃잎에다가 감전 전체 감전을 걸었고 거기다가 감전 디버프 주피 증가한 상태에서 발렌 장날이 뭐 디버프한테 주면 또 주피 또 30% 있잖아. 이기서또 30% 있고 막, 막 해가지고 막, 빡! 하하 <웃음> 기대 좀 해봐주세요. 예? 어 내일 한번 생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은 요정족이, 그렇어요. 한명 더, 요정 한명더 데리고 간다면 누구 데리고 갈 건데, 진짜? 어? 뭐 이런 애 데리고 갈 거야? 어? 고인 특집 할 때는 기도 안찾던데이마 이거. 근데 그나마 임마가 요정 종족 기본 능력 20% 증가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 있겠고 인물이 없어? 봐봐봐 누구 데리할갈 거야? 여기? 여러분 아이디어 있으면 아이디어 한번 남겨주세요 어? 이거 어떻노? 치앗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치앗 올리고 보멜레인 쳐아다 끌고 그 다음에 발렌장날 졸룩 하고 응? 그런 느낌 어? 이만 괜찮겠는데? 거기다 게라드 게라드또 서브에 넣는 거지 서브에 넣으면 이거 성물 있으면 이렇게 된다 아군턴에 아군 적군 사망시키면 필, 필각이 있어 필각 이렇게 해서, 어? 내가 좀 많은 기대를 했다가 많이 괴롭고 해서 기대가 많이 안 되네요. <웃음> 여러분, 절대 그냥 뽑지 마시고 제거한번 보시고 뽑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얼 아, 일마가 뭐 있잖아, 그거. 어, 이성 이상, 아 어, 1랭크 스킬만 쓰게 하는 거.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일마가 뭐할수 있겠나 싶긴 한데. 혹은 어, 그 말이죠. 일곱 개 대제해서, 어? 속력. 그냥 속력일국대제 우리 더투형님 더투형님이 예 기분능력치 증가까지 받아가지고 얼티비정만큼 딜을 뽑는다거나 페멀 루나는 되게 유력합니다 제가 보기 페멀 루나는 발렌장날, 페멀, 뭐 페이엔 아니면 페서 이런 덱들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어, 특히나 이 누나가 있어서 디버프 굉장히 쉽게 잘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 누가 있겠니? 속력, 어? 속력, 하면 해멀, 근력, 코서. 이거는 이 덱은 꼭 나올 것 같아. 공불 박내, 발렌장날 공불댁이런 거라든지. 제가 하여튼 다양하게 한번 해볼 테니까. 자,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뭐또 주는 거 없나? 이렇게 기웃거리실 텐데. 어, 핵심만 한번 팍 짚어보면은. 어, 신규 아티팩트가 추가된다. 어, 이거 어떤 거냐면, 풀업 시에는 남은 생명력 50% 이하인 아군 영웅이 적군에게 주피가 5% 증가하겠고 프롭 기준 받는 피해가 10% 감소하겠다 피가 반피 이하일 때 말입니다 어디다 쓰일라나자 아티팩트 세트 강화 편의성 개선입니다 이제 여기다 보일 때 여기서 바로 강화가 차크닥 가능합니다 아 좋네요 자 요겁니다 중요하죠 달콤한 보상이 한가득 발렌타인 이벤트 매일매일 다이아 지급 발렌타인 스페셜 출석 이벤트입니다 자, 이렇게 출석만 해도 하루에 3개씩 해가지고 총 42개 42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상한 나라에 멀린 올드캐스트 해가지고 어, 보상 요정도 요정도 다이아도 좀 있고 발렌타인 초콜릿 공방 해가지고 막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 있죠 납품하면 보상이 요정도 준비가 되겠습니다 푸짐하게 요런 것들 굵직굵직한 것들 받아 먹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계정, 계정 자체가 세지는 거거든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자크닥 하면 되고 자 호크 짐보스전 이벤트 짐보스전으로 호크가 돌아왔습니다 두드립 해가지고 재활 한번 잔뜩 챙겨 가야겠죠 상위 60퍼 안에만 들어도 30 다이아다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그죠 상위 60퍼 아니만 들어도 30 다이아입니다 누적 서, 스코어는 다 하실 거고 엑스 어, 다이아도 좀 받고요 지금까지 다이아는 어느 정도 되노 자 아까 42개에 47개에 77개에 80, 한 80개 되는데요 어 챙겨 받은면 80개 정도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정도레여다 받을 수 있겠죠 상위 60판에만 든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될 걸로 보이고 이것도 이제 싹다 바꿔먹고 우정 코인 개수 30개로 증가하는 그런 거 우리 했었다 그죠 이런 거 해가지고 하트 선물상자 까가지고 이런 거좀 굵직한 거 들어 있을 수 있겠고 초콜릿 박스 드랍 이벤트 해가지고 이런 거 하면은 하루에 세개씩 얻을 수가 있겠고 이까 보는 재미가 있는 거야 이런 게또 어 이런 거 코스튬 강화 재료들 떨어지면 참 기분 좋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참 좋고 물론 목걸이 뭐 이런 거초각성 코인 더 좋겠지만 어 소소하니 까먹는 재미가 있다 초콜릿 까먹는 재미 아하 우리 형님이 예, 여러분, 이거 좀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 바로 우리 형님 옷을 살 텐데, 제가. 이렇게 되면 연일보다 투급이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연일이 얼티민 형님보다 투급이, 저저저 아, 저, 저, 투급이 더 높은 게 뷰티 쪽에 한 파츠가 더 있잖아요, 일마가. 근데 이제 얼티민 형님이 이제 풀로 나오게 되면 얼티민 형님 더 높을 것 같은데, 투급. 그죠? 렇 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연일 거는 또 사도 지금 어차피. 이제 다섯 개씩 다 등록 다된 상태고 우리 형님 거는 뷰티 쪽이 지금 네개 등록 되돼 있거든 그러니까 어 <웃음> 어쨌든 신규 코스튬이 나왔다 어 이렇게 되겠고요 이런 거에서도 다이좀 챙기시고 이런 거에서도 자이 정도 되겠습니다 내일 발렌타인데이 한번 뽑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